이젠 더 이상 슬픔은 없어. 너의 마음을 이제 난 알아. 사랑했다는 그말난 싫어. 마지막까지 웃음을 보여줘. 아, 이 노래, 11번. 곡이에요. 근데 너무 열심히 불렀나 모니터에 침이 튀겼네 죄송해요 한국님한테 침 뱉은 거 아니에요? 너을은 아, 항상 나의 창에 붉은 입술을 부딪혀서 검게 멍들고 멀어지는 그대와 나의 슬픈 사랑은 모습 감추며 돌아서는데 이젠 더 이상 슬픔은 없어 너의 마음을 이제안 알아 사랑했다는 그 말란 싫어 마지막까지 웃음을 보여 모니터 바꿔야 된대 어 한국 땡기생님이 해외에 계세요 약간 좀 사랑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만나지 못하는 연인의 느낌으로 불렀거든요 <웃음>